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회사 일 때문에 나갔다가 집에 오자마자 또 주말이니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달려가지고 열심히 걸어야겠죠?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부업 배민커넥트 배달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하는 건데 이번 달에 사실 그렇게 많이 뛰지를 못했습니다 뭐 회사 일도 있다 보니까 오에 출장도 좀 다니면서 그러다보니까 아, 아, 이번달은 그렇게 큰 수익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, 그리고 또 내일은 어, 딸내미랑 아, 또 딸내미 또 바람 쐬러 또 바다 좀 보러 갔다 오기로 해가지고 또 내일도 또일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많이 뛰어보려고 해요 제가 이걸 하나 샀습니다. 핸드폰 거치대. 사실 핸드폰 거치대도 없이 배달 일을 했어요. 이게 쿠팡에서 제일 싸게 팔더라고요. 만 원? 아니, 다른 분들 오토바이 보면 이런 거 거치할 때가 있더라고. 근데 아... 이만큼 남고. 더 여기다 다는 건또 말이 안 되고. 아, 하튼 여 그냥 하는 일마다 족족 그냥 잘 하는 게 없어 그냥. 어떻게 될지. 하... <목소리> 보시면 여기 <웃음> 여기밖에 없어. 아 튼튼하다. 됐어, 됐어, 됐어. <목소리> 내일 목까지 바짝 당겨야 되는데. <웃음> 17,800원짜리 비달이근처인데 주소 뭔데? 이 입구가 어, 어디야? 제가 참 배달을 그래도 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부업으로 가끔씩 주말에만 나와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스킬이 좀 많이 딸려요 배달이 겹겹이 쌓이기 시작하면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세요 옛날에 쿠팡플렉스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어? 좀만 뭐좀 하려 그러면 막 겹겹이 쌓이잖아 물건 막 많고 막 압박감이 몰려와 그러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심장 떨리는 거는 내한 가지란 말입니다. 아주 멀었나봐 나는. 안녕하세요. 9,400원짜리. 네. 맞죠? 네. 수고하세요. 네. 수고하세요. 네. 맛있게 드세요. 첫번째 하고 괜찮아, 괜찮아. 아, 차 갔다와야 되겠다 아 오줌냈어 그리고 아직도 오토바이가 무서워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싹쓸린적이 있잖아 자빠져가지고 거의 뭐한 진짜 거짓말 못해서 한 150m 앞으로 날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사고 사고로 인해서 오토바이의 속도를 못 내겠어. 결국은 제가 오토바이로 신청해서 배달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기자전거만도 못 하다 뭐 25km 빨라봤자 30km. 아, 배달이 아닌 지하물이 아무리, 아무리 나한테 쏟아져도 제가 다 소화를 못 해냅니다. 그래서 알아서, 알아서 쫄아가지고 일단 종료를 눌러요. 일단 마음을 안정시켜야 돼 어, 지금 막 여기까지 차어 하이 왔단 말이야 내일 또 딸내미랑 또 바닷가 가야 되고 약속을 또 지켜야잖아요 아빠로서 고민이 많아 오늘 찍을 만큼 찍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어, 좀 늦게 나왔잖아요 제가 오후에 나와서 지금 한 5시 됐어요 3시간 뛰었는데 그래도 5만 한천원 정도 된것 같습니다 좀더 하고 어, 오늘은 좀 지금도 가야 되지 않을까 조금만 더 뛰고 중간에 하나를 더 잡아가지고 좀 빨리 다 했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,500원 네.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찾았네 온다 14,500원짜리야?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커피까지 생각보다 많이 잡힙니다. 혹시 토요일이라 주말이라 그냥 키자마자 계속 잡혀 번쩍 배달로 더 이상 못 잡아요. 16회차 더 이상 알람 못 잡을 것 같아서 좀 껐습니다. 아, 덥다. 아, 확실히 날씨가 아, 많이 더워졌어요 <목소리도> 번쩍 배달이 좋긴 좋은데 계속 신규 배차모드 계속 켜놓으니까 그냥 계속 잡혀 <웃음> 아. 아 운만 쉬야 되겠다. 확실히 역에 있으니까 안돼 지도 보기가 편해. 이거 말고 뭐더 좋은 거 없나? 좀 이렇게 덜렁덜렁 거려요. 잘못 사가지고. 이게 좀안 맞아. 덜렁덜렁거리네. 걸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달리면 덜덜덜덜 거려 이게. 달리잖아. 그러면 막이래 막 이래 달리면 막야만원 주고 샀는데 핸드폰 안 떨어지는 게 신기해. 막막 <웃음> 시간당 6개, 7개씩 배달하시는 라이더들 보면 존경합니다. 저는 시간당 맥시멈이 5개, 평균적으로 한 4개, 4개 정도 잡는 것 같아요. 쫄보라 달리지도 못하고, 아, 막그 압박감 받으면서까지는 못하겠고. 아 그리고 요즘 그 카카오에서 퀵 기사를 또 모집한다는 걸 봤어요 또 카카오 퀵 이라고 치면은 나오는데 모집을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신청을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뭐든지 플랫폼이 새로 시작을 하면 이게 세잖아 쿠팡에츠나 뭐 배민 커넥트 같이 플랫폼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라이더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으로 바르는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기대 심리에 아, 나도 좀 해볼까 하는 마음에. 신청을,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, 이게 또, 어 아이폰은 안 돼. 코팡이츠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, 얼마나 프로모션으로 많이 때렸어. 막 건당 어떨 때는 막비 오고 막 이러고, 또 주말에 막 끼잖아요. 그러면 내 기억에 9천원, 만원씩 했던 것 같아요. 얘네도, 얘네도 그럴 것 같다. 그리고 또 신규 가입하면 또 얼마, 또 친구 추천하면 얼마. 이런게 또 많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신청해서 도전해보시는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도보 60인가? 도보 60 이라는 어플이 또 있더라고 난 몰랐어 난, 난 이렇게 무지해 도보 60 이라고 SPC 계열사, 뭐 파리바게트, 베스킨라빈스 위주로 이제 걸어서 하는거 소소하게 할수 있는 도보 60 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얘도 아이폰은 안돼 콜 들어왔다 아 이제 추웠으니까 뛰어야겠죠 다리다 보니까 아, 기름 다떨어졌네 아, 와, 5천 원 들어가는구나. 어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수고하세요. 안녕하세요.